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뭐해볼거냐면은 오늘 디코에서 받은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벨스 월드컵 총 라운드를 선택하래요 총 17명의 후보가 있대 이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많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빌번호는스랍니다 참고로 이제 요거는 규몽 스튜디오라는 분이 아주 고맙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이상형 월드컵이래 아무리 봐도 이상형이 아니라 비호감 월드컵인 것 같은데 <웃음> 제가 이거를 안해봤어요 아직 제 디스코드에 올라왔는데 방송 때 하려고 일단 받아두고 안하고 있었는데 벌써 두 주가 지났거든요 심지어 이거 16강인데 16명도 아니고 이게 7명이야 불편하게 하나 더 있어 가봅시다 규멍이가 과연 이걸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한번 보자 아니야 나 이거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걸 위주로 할 겁니다 그니까 러 이제 역 이상형이죠 비호감 월드컵입니다 비호감 최고 비호감 월드컵이에요 자자 <웃음> 첫번째는 기업 벨스 코퍼레이션이고 두번째는 죽여주는 벨스인데 하.. 시작부터 강적이 나왔네 자 이거는 이제 부연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단 요거 왼쪽 거는 이놈들이 뭐 내가 기업이다 뭐다 이러면서 이제 막 어? 벨브가 아니라 원래 이름 벨스였다 이러면서 허소리를 했고요 왼쪽은 오른쪽은 이제 하 진짜 이터널 리턴에서 나오는 무슨 캐릭터였는데 전기톱을 주로 쓰는 캐릭터래요 근데 제가 디스코드에서 이제 귤멍이가 계속 저렇게 어그로를 끄니까 내가 아 만나자 이래가 지었니를 <웃음> 저렇게 합성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개인적으로 왼쪽 오른쪽이 좀더 빡침으로 오른쪽 하겠습니다 자 그... <웃음> <웃음> 나자씨을가두자 <자식이> 가득... <웃음> 왼쪽은 이제 제가 편집을 해야 된다고 공부해야겠다 하면서나자씨을 가둬야겠다 이렇게 채팅을 쳤더니 그걸 또 캡처해가지고 감금 당한 베이스라고 아 정말 열받네요 자 다음 <웃음> <웃음> 드디어 나올게 <남을> 나왔구나 <웃음> 아무거나 잘 <웃음> 좋아 좋아 이거는 전 이게 왜 미마될지 몰랐습니다 이게 미마될지 정말 몰랐습니다 뭔지 모르시는 분들 많을텐데 다같이 보시죠 좋아! 어, 좋아, 좋아 됐어! 좋아! 어, 좋아 <웃음> 이게 뭐냐면 <웃음> 앞에 부연설명 필요해 내가 왜 이걸 외치겠는지 이렇게네 이거 <웃음> 아, 이게 뭐야 옛날 영상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니, 크리스마스 아니. 때 찍은 영상인가? 이때 제가 완전 팀에서 혼자 쌉캐를 해가지고 열개를 아, 아, 아, 모았는데 바로 뺏겼어요 야, 저거 선물 상자 저거 먹어야 돼! 먹어야 돼 그래! 죽여! 그래! 좋아! 어, 좋았다, 좋았다. 좋아 됐어! <웃음> 죽여! 아, 아니, 왜 이렇게 못 쏴! 음, 음. 아! <웃음> 아니! 자 이건데 이제 같이 게임을 했던 애들이 저때 이후로 나한테 뭐만 하면 좋아 이러고 내가 안돼 이러면 이제 아니 이러고 진짜 미치겠어요 이게 작년 12월이란 말이야? 어? 지금 9월인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어 애들이 아 이, 이, 이게 열받으니까 이걸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잘유아 이거 오늘 무슨 흑역사 들추는 날인가요 이거?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귤멍이 디코방이 있어요 귤멍 스튜디오라는 제 친구 유튜버가 있는데 이제 그 녀석도 디코가 있단 말이죠 그 디코방에 제가 놀러를 가요 사람들 자러 가잖아 그럼 내가 이제 어? 잘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뭐, 뭐 엄청나게 목소리를 가다듬고 한 것도 아니야 그냥 잘 자요 하고 간 건데 <웃음> 그게 녹화가 됐어요 녹화 돼가지고 이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 화자 되면서 잘 자유 해달라고 막 그러는데 제가 안 합니다. 네. 그 오른쪽은 왜 이게 언제부터 이게 연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나요 너무 열받아요. 이게 왜 버, 버튜버가 나랑 어떤 관련이 있길래 계속 무슨 태그 마냥 따라오는지 모르겠어요. 난 버튜버를 하겠다고 말한 적도 없고 버튜버를 얘기를 내 방송에서 꺼낸 적도 없는데 자꾸 나한테 버튜버해달라고. 심지어 누가 나한테 버튜버까지 막 만들어 주려고 했었어요. 물론 완성본은안 들어오긴 했지만, 다행히도. 그리고 그게 완성되기 전에 이미 저는 웹캠을 다른 분드려가지고 <웃음> 그분이 버튜버 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어느 놈이, 어, 자꾸 제 이름 갖다가제 이름이 베이스잖아요. 어? 이거를 자꾸, 어? <웃음> 버츄얼스라고. <버추> <웃음> 이 대제부가 나한테 계속 베이스 이름을 버츄얼스 이치를 해가지고, 어, 내가 열받아가지고, 있어. 아니, 이거 둘 다, 어, 야, <웃음> 저, 저기 있네. 저 범인 저기 있네. <웃음> 범인은 범행 범인 양소에 불어옵니다 저.. 저분입니다 자. 솔직히 둘다 항마력 딸리는데 차라리 버츄버가 더 안좋지 아 진짜 <웃음> 아니 사진 포잡해놓은거 봐 짜증나 디그랑프리블신장기어노래뭐이신창기어노래는거야타링노래는야아 모습. 아무튼 모습. 그리고 이제 왼쪽은 결국 아까 설명했던거 또 나오네요 아니 베스 <웃음> 아니 이 <웃음> 샤우팅 지르는거 봐 진짜 저 찐텐 이었어 저건 진짜 아니 왜냐면 <웃음> 야, 내가 저거 영혼 10개 모아놨는데 잘 들고 와야지 그거 죽여가, 죽어가지고 그것도 엔지니어 한테고 맞아 죽은 것도 아니야 총잡이 맞아 죽었어 아니. 너무 <웃음> 그런 거야 <웃음> 어, 엔지니어 다 먹었잖아 저 21개 <웃음>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제 목소리가 높은 음까지 안 찍어져요. 노래를 잘 부른 편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귤멍이 뒷구방에서 자꾸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노래를 몇곡 불렀는데 아는 노래가 버스커버스커 노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버스커버스커 노래를, 아니, 이거 보고 시즈건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거는 그냥 아니, 샤우팅이 되는 거고. 아무튼, 그때 이후로 자꾸 벨범준이라고 비아냥인지, 어? 나를 장범준 씨 팬들한테 맞아 죽으라고 그렇게 부르 모르는지 모르겠는데요 어? 저, 저 자꾸 배범준이라고 부릅니다 아 이거 고르기 어려운데? 야 이거 둘다 쪽팔려 그래도 이제 배범준은제 노래를 좋다고 해주시는 분들이니까 부정이스로 가겠습니다 아니로 가겠습니다 아 진짜 개빡치네 뭐야 이거 노래 베이스는 뭐야 어이가 없네 이건 내 나랑 관련이 없잖아 이거 저도 몇번 그러니까 유튜브에 검색을 했더니 내가 뜨긴 하더라고 유튜브에 벨스 검색하면요 이게 떠요 뜨긴 뜨더라고 이 스마일리라는 가수가 있는데 어디다가 사람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제 벨스라는 이름을 뮤직비디오가 하나 있더라고 진짜로 이 벨스가 그왈츠란 뜻이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노래 벨스는 나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이걸 왜 넣은 거지? 하.. 저 월요일이 좋은 벨스 이거는 이거는 5년이 지나도 왜 사라지질 않는 거냐 진짜 징글징글하다 2017년부터 진뭐냐이거 <웃음> 진짜.. <웃음> 근육.. 근육적인 남편.. 너무 섹시해.. <웃음> 야 이거는 악마의 편집이지 이것만 딱 잘라놓고 섹시하다 이거..이거.. 이거 그냥 저는 번역된 걸 읽은 겁니다 일러스트 베스는 이제 귤멍이가 직접 만들어준 일러스트고 근육이 좋은 베스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아! 아 짜증나! <웃음>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요 이제 이런 여자님이 그려주신 그림인데 제가 팬아트에다 올려가지고 그런 것 같고요 베스베스 땅땅은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정말 못 봐주겠네요 둘다야 뭐가 더 최악이냐를 고르는 게 의미가 있냐 이게? 둘이 똑같은데? <웃음> 아, 근데, 이 벨스 벨스 땅땅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이제 뭐 벨스 나루야, 뭐 해피 나루 때문에 온건 당연히 아시겠고, 벨스 벨스 땅땅은 이거는 저놈이 버튜버로 나를 데뷔시키겠다고 계속, 계속, 나도 모르, 나도 안 했는데 만들어낸 유행어인데, 이게, 이게 더 열받네요, 지금 생각보니까 이거 고르, 이거 고르, 이거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쩌다 보니까 아니가 결승까지 왔네? 이게 아무리 흑역사라 해도 난 버튜버가 더 싫은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버튜버 가겠습니다. 이게 제일 짜증나네. <웃음>